하나, 둘, 셋! 믹스 어? 끝? 아, 아니야, 아니야, 응. 끝났어, 안 끝났어, 안끝뜨잖아뜨잖아 자, 아까 아니야, 눈튀나오겠다안 돼, 안 돼, 안 아, 지 <웃음> 아웃! 오, 어 장빈 잘한다. 나 이거 진짜. 장빈 울어. 진짜 한3분뜰수 있어. 근데 예. 나5분뜰수 있어. 진짜? 진짜 예전에. 장빈 울나 근데 나 진짜. 나 장빈 거 슬프. 너 진짜 잘해. 해보자. 해보자. 나랑. 하나, 둘, 셋. 장빈 거하나 대결. 장빈 거잘때눈 뜨고 자잖아. 어? 맞아. 맞네. 유리한 애. 이거 한일이랑 빈이 싸워? 한이 잘는데 이거둘다 최민 눈시뻘기 있었어. 멍대리는 왜? 강민이 화났어. 어, 하이 치츠라도나 다. 아, 아니 그때 아유 때때 그거 했었는데. 강대리, 네. 힘들이 그때 20분도 안있고 버텼어. 와. 어떻게 해는데 그냥 민이 울어. 아. 아. <웃음>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웃음> 눈물을 내가... 야, 야 어떻게 야 너무 슬퍼 아, 야야야아 아 너무 슬퍼 아 울고 있네 아, 아, 아 하리가 이겼어 눈물 좀 닦아주세요 안녕 오 아니 아니 우리 우리 다 틀렸어 거의 30초 아 그럼 진짜, 이거 제가 제가 가져가는 걸로 와 눈물 빨리. 계속 날것 같아 방찬이 생각하는 방찬의 입덕 포인트는 아네 <웃음> 찬양이 아, 있 포인트? 아 당연히 이거지. 나도 이거라고 생각해. 나도. 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도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거 밖에 너무 싫어. 이거 밖에, 야, 너무, 야, 이거 밖에 너무, 장난이고. 너무 장난이고. 이게 나는 솔직히 <웃음> 멋있긴 해. 오케이, okay, 렛츠고! 하나, 둘, 셋! 핫 바디. 오케이. 오케이, 핫 바디. 핫 바디. 자, 뭐가 제일 아닌 것 같아요. 동생 간 그거 고르면 돼요. 솔직히 핫 바디 인정하자. 어, 모르겠어요. 여 만드는 중이어서 안데 뭔가 필릭스 제일 비슷한 거 같고 어 야, 제일 아닌 거 하나만 꼽으면 아닌 거 제일 아닌 거야저 이인이 택하기 있어요 예네 섹시 섹시라는데 아, 아 네. 섹시 아 맞아 야, 섹시. 오의 매니오의 hot body 이지 섹시야 맞아 자니오 아, 섹시란 말 별로 안 좋아해 그냥 핫바디란말 좋아해 맞아 핫 바디. 핫 바디. y 바디. 핫 바디. 핫 y 디 다음으로 가장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아, 한아한 이거, 나야, 나야, 나야. 이거 어렵다 아, 야, 이거 멋있다. 진짜 어렵다 1명이에요 1명 나 가본다 나 가본다 옆기로 가도 되나? 나 옆기로 갈 거야 <웃음> <웃음> 옆기로 갈까? 난 정했다 가자 <웃음> 아, 이거지 아, 이건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어. 에이.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기 장비, 장비, 장 뭐야 비 장비, 장비, 장아이어아이 안 좋아. 야, 아니야. 야, 야 너, 창빈. 너가 너 생각하는 제일 틀린 답은 뭐야? 다들 아. 제일 틀린 다저 이용복도 아, 있었어. 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 거네. 아. 아. 제가 생각하는 제일 틀린 다면 창빈. 아. 아. 아. 아니, 너, 창빈이 페이스 보면 다들 왜냐면 왜냐면 어제는 보다잘추거든요 오, 틀렸네, 그러면. 창빈이라고 쓴 사람들이요. 아나 너무 많 틀렸는데. 아, 어제 이현이의 e 프리스타일을 보고 감명받았어. 음. 사람, <웃음> 여기 네명이에 나도 네 이현이의 e 큰 동작을 보고 감명받았어. 찬이형 현진, 승민, 저 그리고 느낌이 멋있어.